73.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2 73. 식당에서 전화로 예약 2 안녕하세요 일본 스시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일본 스시집입니다.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? 오늘 저녁 예약 가능할까요? 죄송합니다.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미 예약이 다 찼습니다. 진짜요 아쉽 네요 진짜요 아쉽네 요가능하다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예약 아쉽 다 아쉽다, 아쉽다.